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제 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i, my name is Tommy.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던 20년, 30년째 공부하고 계셨던 영어추리에서는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다져드립니다. 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지난 4시간 동안 비동사를 통해 기본 문장 구조를 보았는데요. 자기소개, 기분, 감정, 상태, 표현, 위치, 설명, 부정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 등을 다뤘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 중 자신이 없으시거나 낯선 부분이 있으시면 이전 동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문장의 형태들 일반 문장, 질문, 부정, 이큰세 가지를 다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을 말씀하실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와 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미국 생활을 할 때도 어와 더의 사용이 정말 어려웠어요.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어 회화 중에 어와 더에 대한 실수는 더 이상 안 하시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와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의 종류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알아보았던 단어들은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란 사람, 사물, 장소, 생물에 대한 이름을 말합니다. 동사도 알아보았죠. 동사란 다짜로 끝나는 단어들인데요. 문장을 마무리해주는 단어들이고 행동이 담긴 동사들, 그리고 비행동적인 동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치사라는 단어도 알아봤죠. 위치 앞에 오는 단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위, 아래, 옆인지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의문사도 보았습니다 의문사는 질문할 때 물어보는 부분을 표현해주는 문장 제일 앞에서 사용되는 질문을 만드는 단어죠 그리고 제가 잠시 언급만 했었는데요 형용사라는 단어도 우리가 접하긴 했습니다 형용사란 형, 얼굴, 용, 모양 이런 뜻으로요 얼굴 모양 결국 생김새를 묘사해준다 라는 뜻인데요. 쉽게 풀어 생각하면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꾸며주는가? 얼굴, 신체 부위, 사람, 사물 같은 명사들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자기소개를 할때 이름, 직업 등을 말했을 때는 명사를 사용한 거고 기분, 성격, 외모 등을 말할 때는 형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 형용사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의 종류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와 더가 쓸수 있는 단어는 명사와만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단어가 이름인지 성격인지 행동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어와 더를 붙일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사를 찾는 것, 그것이 어와 더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어와 더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한국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영어를 해석할 때이 단어들도 거의 해석이 같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라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특정한 그 라는 뜻으로 가르치는데요. 그 의미는 듣는 사람이 아니면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수 있을 때더를 쓴다는 거고요. 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무거나 하나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A dog is in the garage. 개가 차고 안에 있어요. 라는 말인데요. 이 문장이 언제 사용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두 사람이 차고 앞에 벌벌 떨면서 다가오게 되죠. 차고를 볼수 있는 창문으로 안을 보았더니 웬 모르는 개한 마리가 갇혀서 깽깽거리면서 날뛰고 있는 거죠. 어? 웬 개가 우리 차고에 있네? 라는 표현을 하겠죠. 여기서 더그 앞에서는 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개가 어떤 개인지 모를 때 그냥 개한 마리라는 뜻으로 어를 사용했고요. g a 지 앞에는 더를 사용했는데요. 이 더는 이 사람들이 어떤 차고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듣는 사람이 어떤 장소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특정하게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그 부류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 자기소개를 할때 I am a teacher 등 직업을 말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어를 붙였습니다. 왜 어를 붙인 걸까요? 일반적인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I am the teacher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아 요즘 유튜브에서 되게 핫한 선생님이 있다던데 내가 그 선생님이야 할 때는 I am the teacher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직업을 얘기할 때는 어를 사용합니다. 3강에서 위치, 장소에 대해서 다뤘을 때 I am in the living room, I am in the bedroom. 그래서 이런 방들을 말할 때는 우리가 더를 사용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때 제가 침실에 있고 제가 거실에 있다면 듣는 사람은 당연히 내집 안의 거실을 떠오를 거기 때문이죠. 주소적인 개념들은 요 어와 더가 둘다 사용될 수 있는데요. I am at the library 라고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제가 어떤 도서관을 가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I am at a hospital 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뜻이지 어떤 병원에 왔다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약속 장소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에게 연락이 왔을 때어나 버스정류장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어를 쓸까요? 덜을 쓸까요? 이것은 통화하는 친구도 제가 어떤 버스정류장인지 알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기린을 봤어요 근데 그 기린이 키가 엄청 크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기린 앞에 어를 붙일까요? 덜를 붙일까요? 동물원에서 봤던 그 기린을 집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 선생님 앞에는 어가 될까요 더가 될까요 일반적인 직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입니다 이 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가끔씩 언 이라는 단어를 보기도 해요 an 이라는 단어를 볼 때가 있는데요 어와 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가끔씩 어을 쓰는 이유는요. 이 어가 붙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함인데요. A, E, I, O, U의 소리인 에, 에, 이, 아, 어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A 앞에 나오면 에의 소리를 끊어주는 N받침을 집어넣게 됩니다. 어앱블은 문장 속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apple 그느 소리로 어와 애플을 구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an egg, an island, an octopus, an uncle 등으로 이 aeiou 또그 소리가 나는 단어들은 어 대신에 언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aeiou 글씨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소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ho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 h가 무음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our h-o-u-r 시간 60분 단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h 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on h our 이 되고요 honor 명예 라는 단어도 h-o-n-o-r 여기서 h 가 역시 묵음입니다 그래서 on h o n o r 이 됩니다 이 on 은 모음소리를 만나면 on 으로 바뀌었는데 더는 그러면 어떻게 변형을 할까요 더는 글씨는 변하지 않지만 소리가 the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the apple 이 아니라 the apple, the egg, the island the octopus, the hour the honor 이 apple, island 이런 단어들에도 어가 붙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단어들이 복수, 여러 개일 때입니다. 어라는 것은 일반적인 뜻이지만 하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들, 사과 여러 개라고 할 때는 애플의 언을 붙여주는 대신 뒤에 s를 붙여줘서 apples가 됩니다. 하나일 때는 a banana, 여러 개일 때는 bananas가 됩니다. 더 같은 경우는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the banana, 여러 개가 있어도 the bananas. 더는 단순히 문장 내에서의 이해 여부, 그것으로만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어는 하나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것, 숫자로 셀수 없는, 양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water, juice, coffee, 같이 액체들은요, 셀수 없기 때문에, 어,를 쓰지 않습니다. air, gas, 같이 기체들도 셀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서 현실적으로 세기가 불가능한 것들, sugar, salt, sand, hair 같은 것들도 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는 사용할 수 있죠. The cup is filled with water. The water is cold. 컵이 물로 채워져 있다. 그 물은 시원하다. 첫 번째 물은 그냥 물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가 붙어야 하지만 이것은 셀 수가 없어서 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물은 그 컵에 담겨있는 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분야입니다 어와 더의 사용법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죠 더는 특정한 것 그리고 어는 일반적인 것 그리고 하나인 것 어와 더둘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1강 때 자기소개할 때제 이름을 말할 때 I am Tommy Tommy 앞에는 어나 더가 붙지 않았었어요 장소, 도시, 나라 등을 말할 때 I am in 김포, 뭐 출장 나왔어요, 어디서 출장 나왔어요 할때 I am from Samsung, I am from LG 이런 표현들도 다뤘었는데요. 자, 이런 회사 이름들, 사람의 이름, 도시, 나라 이런 특정한 고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나 덜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없잖아요. 제 이름으로 타미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코리아라고 얘기할 때도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제 미국의 고향 라스베이게스 같은 경우도요. 제가 살아왔던 네바다주에도 라스베이게스가 있고 차로 한 16시간, 20시간 정도 가면 뉴멕시코주에 있는 라스베이게스도 있습니다. 둘다 이름은 라스베이게스이지만 그 도시의 성격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둘다 고유 이름, 고유 명사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 회사 이름, 사람 이름 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어나 더를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다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자 지난 4강을 열심히 주의깊게 보셨던 분들 문득 이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I am at school. I am at home. 어, school과 home은 대문자도 아닌데? 어와 더가 붙지 않았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세상에 집은 참 많아요. 하지만 제가 사는 집은 한 군데죠. 집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건물도 되지만 저의 저희 가정, 저희가 거주하는 집도 되잖아요. 영어에서는 house라는 단어가 건물을 뜻하고요. home은 제가 사는 집. 저의 가정이 됩니다. 결국 저의 가정, 저의 거주 환경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I am at home. 굳이 더를 붙여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도 저의 아이들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요. 그 학교를 오늘 갔다가 내일은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를 갔다가 모레는 강남에 있는 다른 학교를 갔다가 그럴 순 없겠죠. 지정된 학교, 한 곳에서 수년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church 교회, 성당 등 예배를 드리는 곳, 종교 단체가 모이는 곳들도요. 지정된 곳에 한군데로 되게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church 앞에도 어나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침대 생활이 당연화되어 있는 외국 문화에서는 침대도 자기만의 침대. 어나 더를 붙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 하나는요. 얘네들이 어나 덜을 붙이지 않고 쓸 때는 본연의 용도에 충실할 때만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러 가요. 제가 A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A학교에 가서 축구는 할수 있죠. 이럴 때는 많은 학교 중에 하나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와 덜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에서 TV나 책을 보고 계신다면 그럴 때는 더를 사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어와 더에 대해서 많은 규칙들을 다뤘습니다. 한 글자 밖에 되지 않는, 두세 글자 밖에 되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고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과 같이 적용을 해보면요. I am 이름, 어와 더가 필요 없죠. I am 나이, 이것도 숫자, 어와 더가 필요 없습니다. I am 직업, 할 때는 어가 필요할 거고요. I am 성격, 성격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와 더를 쓰지 않습니다. I am 외모, 이건 역시 어와 더를 쓰지 않습니다. I am 기분, 기분 또한 어와 더를 사용하지 않고요. I am at, 후에는 어나 더를 사용해서 장소를 쓸수 있지만요. I am in, 하고 도시나 나라 등큰 범위가 올 때는 어와 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 am in, 하고 작은 부분들이 올 때는 어와 더를 사용할 수 있고요 there is 다음에는 어를 사용하고 하고 사물이 등장합니다 이 어와 더는 어떤 단어들과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분하지 마시고 어와 더의 의미와 용도를 잘 기억하시면 사용하시기 편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6강에서는 아까 잠시 다뤘던 형용사에 대해서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형용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문장들이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풍부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묘사하고 싶은 다양한 표현들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보다 영어를 쉽게 줄줄 말하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왕초보 영어회화교실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